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이제 4주차 보죠. 우리 자 개념서의 40페이지 주택 여가와 주거 분리 이 내용인데 시장론에서 두 번째 단원인데 어,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하면 시험 문제는 쉽게 풀리는 단원이니까 다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에서 어 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용어만 정확히 해석하면 뭐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주택 여과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과. 우리가 이제 정수기 하면 여과가 일어나죠.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주택시장에서 필터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자, 정의를 보니까 주택 여관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질적 변화와 가구의 소득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중요한 건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인데, 쉽게 얘기하면 새집 같이 좋은 집이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거나 낡, 낡은 집이 되는 걸 헌집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저가주택이라 고 표현할 거고, 새집같이 좋은 집을 고가주택이라 표현할 거예요. 새집같이 좋은 집이 낡아지거나 낡은 집이 재개발, 재건축되어서 새집으로 바뀌어지면서 주택의 질적 변화가 나타날 건데 이때 이제, 이제 중요한 게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쓸 거고 저가주택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고가주택은 단순히 비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을 때와 김포에 있을 때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지역의 조건을 잡아놓고 지역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때 고가주택은 새집처럼 좋은 집을 얘기해요 새집처럼 좋은 집 저가주택은 싼 집이 아니라 낡은 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새집을 얘기하고 저가주택은 낡은 집 낡은 집, 헌 집을 얘기한다. 이걸 고급 주택이라고도 하고 이걸 저급 주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질적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변화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과가 일어났다고 라 얘기할 때 고가 주택은 이건 새 집이니까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 주택은 저소득층이 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여과 과정이 일어났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새집같이 좋은 집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낡은 헌 집에는 저소득층 이 살게 될때 고가 주택에서 저가 주택으로 가면 이건 하향 여과. 저가 주택에서 고가 주택으로 가면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해요. 한번 이해해 보죠. 잠깐. 자, 집이 있다고 해 보죠. 자, 이 집이 새집처럼 좋은 반짝반짝한 집이라고 보죠.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표현해요 고가주택이고 여기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5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해보죠 50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이 집이 낡아졌어요 이렇게 금도 가고 구멍도 뚫렸다고 해보죠 근데 여전히 여기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저가주택이 되었는데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으면 아직 여가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가가 일어나지 않았고 야 그러면 왜새집 같이 좋은 집이 낡은 저가 주택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할때이 원리는 간단하죠. 보니까 새 집으로 바꾸는 보수 비용이 있다고 했을 때이 보수 비용이 만약에 3억이라고 해 보죠. 근데 보수 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가치 상승분을 보니까 보수 비용이 3억인데 보수 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1억밖에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럼 보수 비용이 큰 거죠. 그럼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안 고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낡은 주택이 될 거고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고소득층이 살기에 불편할 거예요. 근데 고칠 이유가 없, 없는 이유가 보수비용이 더 크니까 고쳐봤자 손해가 발생하니까 고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살기에는 불편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여기에 이렇게 새 집이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됐다고 해보죠. 고소득층 이동할 수 있는 신규주택이 공급됐다면 라이 고소득층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집은 공가가 될 거예요. 빈집이 될 거고 마침 여기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었어요. 좀더 좋은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 이 집이 얘보다는 좀 좋은 집이에요. 이 집이 공가가 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고소득층이 빠지고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 고가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일이 발생했네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향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향 여과. 반대로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되어서 새 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과 과정은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서 가구가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자 주택의 고가가 저때 저가로 바뀌어지는 건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고소득층이 살다가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이걸 여과 작용이라 한다. 여과 과정, 여과 작용이라 그래요. 이때 우리가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이유는 어 우리가 정수기 보면 여기에 뭔가 여과할 수 있는 뭐 자갈이나 모래나 활성탄 같은 걸 놓고서 더러운 물이 지나가면서 이제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과라고 하죠. 이 집을 바탕으로 얘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걸러지는 역할이 일어나서 이걸 여과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는 여과라는 건 새 집이 낡은 집으로 바뀌어지거나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면서 소득 계층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주택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이걸 여과 현상, 여과 작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자, 여과 현상은 질적 변화와 함께 소득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보죠.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하향 여과가 답으로 주고 나왔는데. 자, 하향여과는 자,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하향여과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낡아지는 현상이다라는 걸 바로 떠올려야 돼요. 날가지는 현상. 자, 고가주택이 고가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을 거예요.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고가주택이 하위 계층이 살고 있는 저가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날가지는 현상을 얘기하죠. 날가지는 현상을 하향여과라고 한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보수하거나 계량하는 비용이 보수의 가치상승분보다 크다라면 고쳐봤자 손해가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안 고칠 거다 그럼 하향 여가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하향 여가, 낡아지는 현상은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 그러면 왜 가치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더 작아졌을까를 생각한다면 라 주변이 개발되고 있을까요? 낙후되고 있을까요? 주변이. 주변이. 이 가치상승분이 작다는 얘기는 가치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낙후되고 있으니까 고쳐봤자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는 게 당연하게 낡은 주택으로 바뀌어지는 걸이걸 하향 여과라고 한다. 자 반대로 상향 여과는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저가 주택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저가 주택이 수선되어서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어서 상위계층의 고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낡은 주택이 새 집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보수하는 데 고치는데 3억이 들어갔는데 보수 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만약에 10억이 올라갔다고 해보죠 그럼 고쳐요 안 고쳐요? 당연히 고치겠죠 그러면 이건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지역은 무슨 지역? 개발이 자꾸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수 비용보다 가치상승분이 크다면 라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상향력이 일어날 거고 보수 비용이 가치상승보보다 크다면 안 고쳐서 낡아질 거예요. 이 낡아지는 걸 하향 여과라고 한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상향 여과, 하향 여과라는 표현만 쓸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낡아지거나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주택시장에서 여과 현상, 여과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택 여과 현상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여과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과현상은 질적변화와 소득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거죠. 고소득층이 빠진 자리에 공가가 생기고 저소득층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갈때 저소득층이 빠진 자리에 공가에 고소득층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과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가의 발생이 필요하다. 맞아요. 집이 비어져 있어야 소득계층이 바뀔 수 있겠죠. 공가가 필요해요. 자 여과작용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중요한 건 모든 소득계층에, 특정 소득계층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 주거질이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 좋아진다라면 새 집으로 바뀌어지니까 주거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하향 여가조차도 모든 소득계층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낡은 집에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다라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얘가 새 집으로 갔죠? 그러면 고소득층은 좋아졌겠네요. 주거질이. 자, 런데 공가가 생긴 다음에,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조차도 좀더 좋은 집으로 옮겨오면서 주거질이 개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에게 주거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올해 처음 등장했던 아,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33회에 처음 등장했던 지문이니까 여기에 특정 소득계층에만 주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소득계층에 주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자, 최근에 우리 31회 3 2에 나왔던 답두 가지가 이 지문에서 나왔어요. 자, 어느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됐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유입이 됐다고 해 보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은 개발 지역이에요, 낙후 지역이에요? 낙후 지역이에요. 낙후 지역이에요. 개발 지역이라면 새 집이 바뀌어지면서 새 집은 좀더 고소득층이 살게 될 집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싼 집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면 자이 지역은 쉽게 생각하면 낙후 지역일 거예요. 그러면 낙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를 이제 주택 시장으로 우리가 여과 작용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지역으로 갔으면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 집은 고가 주택이에요? 저가 주택이에요? 저가 주택이에요. 일단 중요한 건 항상 고가 저가는 비싸고 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집처럼 좋은 집, 낡은 헌 집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이 살 집은 저가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살 집,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 저가 주택을 많이 살려고 한다. 자 그러면 저가주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저가주택이 많아져야 될 텐데 저가주택이 많아지는 건 집을 지어서 많아지는 거예요. 낡아져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낡아져서 주택이 많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저소득층이 들어갔다고 해서 새 집을 많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필요한 집은 낡은 집이니까 낡은 집이 많아지려면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향 여과가 발생해서 결론은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답으로 나왔고 이게 한번 답으로 나온 거예요. 자, 저소득층이 필요한 집은 저가 주택이니까 저가 주택이 필요하려면 하향 여가가 많이 발생해야 돼요. 낡아지는 현상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주택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향 여가가 발생하면 새 집이 점차 무슨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가 주택, 낡은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주택 총량은 변함이 없더라도 고가 주택의 공급량은 줄 거고 저가 주택의 공급량은 늘어나게 될 거다 이거 하나 이해하는 거예요 주택을 고가와 저가로 구분해서 새 집, 낡은 집 구분해서 해석하는 게 여과작용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만 한다면 라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낙후 지역이니까 낙후 지역에서는 당연히 하향력과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다. 자, 불량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불량주택은 낡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주택인데 저가주택을 얘기하는데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낡은 주택을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저가주택인데 위험한 저가주택을 낡은 주택을 불량주택. 자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저가주택이 계속 50년 50년 50년 지나서 하향 여가가 계속 됐다면 라 얘가 이제 저가주택이 계속 저가주택으로 계속 낙후가 될 건데 얘가 위험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저가주택이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량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량주택이 만들어지는 건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향 여과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향 여과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수 비용이 3억이고 야, 고쳐봤자 1억밖에 안 올라가면 이건 뭐총 맞지 않은 이상, 안 고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낡아지는 현상에 의해서 불량주택까지 만들어지는데, 이제 나라에 생각할 때는, 야, 위험하지 않는 저가주택까지만 시장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위험한 주택까지 왜 하향영화가 서 발생할까를 고민했다라면,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에 너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위험한 낡은 주택이 아니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이 존재하니까 필요한 소득계층이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하향영화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무조건 그냥 위험한 건다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소득만 높여준다면 라이 사람들은 위험한 주택 원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저가주택까지만 원할 거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불량주택까지 하향료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질문은 불량주택은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여과작용이라는 하향 여과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야, 저가 주택이면 좋겠는데 위험할 정도의 저가 주택은 안 되잖아라고 할때 그럼 불량 주택까지 위험할 정도의 저가 주택의 문제는 뭐였냐면 소득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철거가 아니라 소득을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좀더 많아지면 위험한 주택을 원하지 않을 거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기까지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량주택까지 여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 학문적으로 여과 여과 여과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낡아지는 건 하향 여과,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건 상향 여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놔야 되는데 하향 여과나 상향 여과 일어나는 이유는 보수 비용과 보수의 가치 상승분의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수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크면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그럼 낡아지겠죠? 이 낡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가치 상승분이 크면 새 집으로 곡치겠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주택시장에서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하향 여과가 발생했대.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겠죠? 그럼 거기 있는 집들이 다 낡은 주택으로 바뀌어지겠네요? 그럼 그 지역은 당연히 낙후 지역일 거예요. 이렇게 낡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양 여과라고 한다. 자, 문제 보기 전에 주거분리 한번 보죠. 자, 이것도 뭐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정의를 한번 보죠. 주거분리. 자, 주거지가 분리된다. 주거지가 섞여져 있지 않고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주거지는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섞여져 있지 않고 항상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주거 불리라 그래요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는 고가주택 새집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에는 저가주택 낡은 집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새집과 낡은 집이 섞여져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지역에는 새집들끼리만 있고 어떤 지역은 낡은 집들끼리만 모여 있더라 이런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주거분리는 소득별 분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분리되니까 소득별 분화 현상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 기억할 거. 소득별 분화 현상이에요. 자 이걸 용도별 분화 현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용도별 분화 현상은 아니다. 용도별 분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7단원에서, 개발 관리론에서 이런 걸 하나 배울 거예요. 직주 분리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왔어요. 직주 분리.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다. 이런 거죠. 직장은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이제 사무용, 상업용 상가들, 부동산들이 많을 거니까 직장은 도심에 있는데 도심이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거지를 도심에 두지 못하고 싼 집을 찾다 보니까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는 외곽에 있고 그다음에 직장이. 도심에 두고 있는 거, 이렇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두는 거, 그럼 외곽에는 잠만 자는 도시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걸 베드타운, 침상도시라고 하죠.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용도별 분화현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용도라고 하면 사용방법을 얘기하고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냐 상업용으로 쓰냐 공업용으로 쓰냐 이렇게 주상공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걸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는 상업용과 주거지가 용도에 따라서 분화되는 이건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용도별 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렵게 나올 때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도별 분화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용도별 분화는 직주분리고 주거분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되니까 무슨 분화다? 소득별 분화라고 해야 돼요. 소득에 따라서 분화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섞여지지 않고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얘기할 때 외부효과 때문이라 그래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 외부효과라 그래요 이때 외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받으면 정의 외부효과 플러스 외부효과 나쁜 영향을 받으면 부의 외부효과 우리 11월 12월 달에 외부효과 조금 배웠어요 잠깐 한번 생각해보죠 좋은 영향을 주는 시설의 경우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만 꼭 와주세요 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Please, in my front yard 라고 해서 무슨 현상? 핌피 현상. 나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시설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재화들은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돼 라고 하는 Not in my back yard 라고 하는 게 있죠. 무슨 현상? 님비 현상. 기억해놔야 돼요. 정우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면 지역 이기주의 사회적 현상이 핌피,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자, 어찌 되거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일으켜 주는 거 받는 것을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외부 효과에 의해서 소득별 분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원리 한번 잠깐 보죠 역시 뭐 어려운 원리는 아니에요 자 여기가 경계가 있다고 해보죠 경계가 있고 여기에 고소득층이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거지 여기에 고가 주택이 많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거지 저가주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자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여기는 새집만 존재한대요. 새집만 존재하니까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쾌적해요. 환경이 쾌적하고 여러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낡은 집들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집들이 모여져 있대요. 그러면 주변 환경이 좋지 않겠죠. 길도 엉망이고 막 쓰레기도 날리고 예를 들면 범죄 뭐 질병 빈곤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쪽에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 외부효과 그럼 얘는 이쪽에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걸 부의 외부효과 이렇게 일으킬 거예요 서로 외부효과가 나타날 건데 자 그러면 저소득층은 좋은 외부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좋은 외부효과를 얻으려고 좋은 외부효과에 나타나는 편익을 얻으려고 이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겠네요 맞죠?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얘가 가만히 있으면 섞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어 봐봐 도망가는 이유가 뭐야? 얘는 좋은 걸 얻으려고 이쪽에 좋은 게 오니까 좋은 걸 얻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다 도망간다 도망가는 이유가 나쁜 외부효과가 일으키는 게 오니까 이걸 피하려고 도망가겠네요 그래서 얘가 오는 만큼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섞일 건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외부효과 때문이에요. 좋은 건 얻으려고 움직이겠지만 나쁜 게 오니까 피하려고 도망가니까 결국 섞이지 않게 되더라. 언제나 이렇게 섞이지 않고 나눠져 있더라. 이게 외부효과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간다라면 여기를 한번 보죠. 이 지역을 확대해서 한번 보죠. 이 지역을 좀 확대해서 자 그럼 여기 집이 있는데 이 주변에도 다 새집이에요. 새집.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요. 그러면 이 새집에 항상 이 새집들이 이 집에 좋은 영향을 계속 줄 거예요. 이걸 무슨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낡아졌다고 라 해보죠. 낡아졌을 때. 시간이 지나서 낡아졌다고 했을 때이 집을 고칠 거냐 안 고칠 거냐를 한번 생각해보면 보수 비용이 있을 거고 보수의 가치 상승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 상승분이 클까요 작을까요?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얘가 커요. 그럼 고쳐야안 고쳐요?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낙후됐다라면 언제나 새 집으로 바뀌어지려는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효과예요. 그러면 모두 다새 집만 존재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덩그러니 하나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요 결론은 섞어져 있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좀더 확대를 해본다면 라이 집이 낡은 집이라고 해보죠 자 주변에는 다 낡은 집만 있어요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집이 있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항상 영향을 주겠죠 무슨 영향? 부의 외부효과를 줄 거예요. 부의 외부효과,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고칠 거냐, 낡은 채로 머물러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본다면 라 예를 본다면 라 보수 비용과 가치가 올라가는 가치상승물을 비교하면 주변에서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면 보수 비용이 크겠네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럼 낡은 주택으로 머물러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다 낡은 주택들만 존재하는 거지 낡은 주택 속에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섞어져 있지 않더라 언제나 낡은 주택끼리 좋은 주택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더라 그래서 분화되어 대가 있다 이걸 죽어불리라 그래요 원인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무슨 효과예요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어, 그냥 그렇겠네라고 알아듣고 이해만 하면 뭐 충분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나눠지는데 뭐 때문에 나눠지느냐. 외부 효과 때문에 나눠지는 무슨 현상이다 소득별 분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수, 주거 분리 나타났을까요? 서울시? 전 서울 크잖아요? 도시 크잖아요 잘 사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 있고 못 사는 사람 어딘가 또 있겠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은 이거 하나의 작은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생활권 강남에서조차도 주거 분리가 돼 있을까요? 더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또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분리는 결국 어디서든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섞여져 있지 않고 나눠지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효과 때문에? 외부 효과 때문에 결론은 외부 효과는 좋은 외부 효과는 얻으려고 하고 나쁜 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동기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고 한다 자 경계 지역에서 자 고가 주택 인근의 저가 주택은 할증되고 저가 주택 인근의 고가 주택은 할인되요자 낡은 집은 할증은 비싸게 거래되는 걸 할증이라 그래요. 커지는 거 할증이죠. 작아지는 건 뭐예요? 할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인마트 하는 건 싸게 파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보면 경계 지역 부근에서 봤을 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경계 부근에 자이 집은 고가 주택 새 집인데. 나쁜 영향을 바로 받아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럼 비싸게 거래되어 싸게 거래돼요 싸게 이걸 뭐라고 한다 할인되어 거래된다 얘는 낡은 주택인데 좋은 영향을 바로 받는 인접한 지역에 있네요 그럼 좀 비싸게 거래되겠죠 뭐 되어서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 지역에서 자 경계라고 한다라면 고가 주택은 싸게 거래되고 저가 주택은 비싸게 거래된다. 할 싸게는 할인, 비싸게는 할증. 우리 시험에 이걸 속여낸 적도 있어요. 뭐좀 단어만 좀 주의해서 우리가 꼼꼼히 봐야 돼요. 그냥 오 맞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싼 집은 비싸게. 아 죄송해요. 싼 집이 아니라 낡은 집은 비싸게. 헌집 아니에 죄송해요. 낡은 집은 비싸게, 새 집은 싸게 이렇게 거래된다는 얘기죠. 이해만 하면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주택시장이 나타나는 현상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이 제 이제 질문을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면 되고 자 14-1번 한번 보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칠판 보면서 풀고 책에 있는 문제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시 풀어보시는 거예요 설명한 것처럼 정확히 이해 되는지 자 주거분리는 자 소득별 분화 현상이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이지 않더라.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화되는 현상이다.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때 소득별 분화죠. 맞는 얘기고. 자 인접한 경우에 경계에서는 그러면 낡은 집은 좀 비싸게 새 집은 좀 싸게 거래될 거니까 자 저소득층 주택은 낡은 집이죠. 어떻게 돼요? 할증되어 비싸게 거래된다. 여기 만약에 고소득층 주거지라면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여과과정에서 자 불량 주택의 문제는 자 불량 주택은 위험할 수도 있는 낡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향 여과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하향 여과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향 여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시장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 시장 실패와 무관하다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다 맞고 자,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맞죠? 이때 질적 변화는 고가가 저가로 저가가 고가로 새 집이 낡고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때 소득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의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저소득층의 저가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은 낡은 집이 필요하겠죠 낡은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면 라 낡은 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낡은 집이 많이 필요하다면 라 낡은 집이 많아져야죠 낡은 집이 많아지려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니까 무슨 여과? 하향 여과가 나타나야 즉 저소득층의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는 건저소득층이 살집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소득층이 살집이 필요하게 됐다는 건 낡은 집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낡아지는 집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죠 5번이 틀렸고 14-2번 보죠 자 주거 분리는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자 주거 불리는 도시,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인접한 근린, 작은 생활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 주택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시장에서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여과 효과가 발생하면 중요한 건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맞네요. 이때 특정 소득계층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 영향을 주는 거고 자 하향 여가가 발생하면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맞아요 얘가 발생하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낡은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맞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향 여가가 발생하면 시장에서는 낡은 주택이 많아지니까 저가 주택 공급량이 증가한다 자 상향 여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여기에 고가 주택이겠죠 새집같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개량 비용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작은 경우 이런 거잘 봐야죠 나오면 비교해야 돼요 가치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대요 고쳐야안 고쳐요 안 고치겠죠 보수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안 고칠 거예요 안 고치면 상향 여가라 그래요 하향 여가라 그래요 하향 여가라 그래요 그래서 4번은 하향 여가를 얘기하는 거죠. 고가 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는 보수 비용이 크면 안 고칠 거다, 안 고치면 계속 낡아질 거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향 여가라고 한다. 4번이 틀렸네요.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이때 주거지 이동은 주. 거에의 질의과 함께 소득변화가 나타나는 뭐가 라고 하냐면 여과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과현상에 의해서 주거지 이동과 관련이 있다. 여과현상에는 공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사실 이 페이지에 효율적 시장 보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학문적으로 효율적 시장 이론 뭔가 단어가 좀더 새롭게 느껴질 뿐이지 원리만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11월, 12월 달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 설명을 다시 듣고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폭을 좀 넓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보죠. 시장 효율성. 자 우리가 이제 시장과 효율성이란 말이 이렇게 붙어져 나오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은 자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이 되느냐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라 그래요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 시장의 효율성은 그렇게 썩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한번 해석만 해보면 정보가 시장 가치에 이 시장 가치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예요 부동산의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 이 가격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 똑같은 말이에요. 정부가 부동산의 시장 가치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되는지의 정도를 말하며 라고 나왔어요. 정부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되느냐, 이 반영되는 정도를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얘는 시장의 효율성은 시대나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되는지의 정도를 시장의 효율성 이건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건 뭐냐면 야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거 해석해야 돼요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사우동에 저기 공설운동장이 밀어진대, 없어진대요. 없어지고 어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설 거래요.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나왔다고 해보죠. 어, 진짜 아니고 그냥 한번 꾸며본 거예요. 어, 예전에 그런 얘기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정,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 공설운동장 밀어버리고 신세계 백화점 들어설 거래요.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딱그 얘기를 듣고. 자 그러면 발표된 정보를 내가 바로 발표된 정보를 듣고 야 그럼 땅값 올라가겠네 그러면 공설원장 뒤를 쭉 보니까 뒤에 텃밭이 많아. 야, 텃밭 하나 살까? 내놓은 거 있을까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무실에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했더니 그 땅값이 예전 땅값이에요 아니면 이 오른 땅값이에요? 이미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정부에 의해서죠. 개발될 거라는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영되어서 이미 땅값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그 얘기예요 반영되었다는 건 어떤 정부가 부동산 가치를 이미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죠 야 여기 공수는 좀 밀어버리고 쓰레기 매립지 들어온대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해보죠 아, 예를 들어서 그럼 땅값이 떨어지겠죠 이건 정부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를 반영되어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정부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이미 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발 정보는 가격을 올렸을 거고 뭐 나쁜 정보라면 가격을 내렸겠죠. 우리 개발 정보를 한번 보죠. 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라 해서 그 정보가 가치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미 오른 땅값을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샀다라면 이미 올랐잖아요. 이미 오른 가격을 주고 샀다라면 남보다 많은 초과인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르기 전에 샀어야지. 그래서 오르면 내가 이득을 볼수 있겠지만 이미 올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 정보 이 정보는 반영된 정보야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가려면 내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가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다라면, 아직 반영되지, 정,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면 내가 남보다 많은 초과연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연 얻을 수 없으니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초과연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LH에 친구가 있어요. 뭐 고위직급의 친구가 있어요 간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어 가정이에요 가정 술 한잔 먹었어 잘 살았냐 옛날에 어땠는데 어, 힘드냐 어쩌냐 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야사우동그 지역 뭐 대규모로 개발하기로 이미 발표 났어 내부적으로 다 끝났어 라고 얘가 술김에 얘기를 했어 술김에 그러면이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죠 그래서 이 정보가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술김에 내가 들어서 어, 그래? 그래? 가서 보니까 개발될 것 같아. 근데 아직 땅값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친구에 들었던 얘기의 정보를 듣고 땅을 사놨으면 나중에 이제 LH에서 야, 그 지역 이렇게 발표할 거야. 신도시 개발 발표를 하든 무슨 개발 발표를 하면 뭐 GTX가 들어선다 어쩐다 하면 땅까지 막 올라가겠네요? 그럼 난 초과연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초과연을 얻었다는 건 반영되지 아는 정보를 이용한 거예요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아니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반영된 정보는 초과인 얻을 수가 없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네 그 얘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었다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냐? 그렇지는 않죠. 일한 대가에 정상적인 이유는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했던 건 방금 남보다 많이 가져가는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고 일한 대가로 반영된 정보로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를 얻어가는 건 정상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윤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역시나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초과이윤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초과율 많이 얻으면 좋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좋은 시장을 좀더 구분할 때 좋은 시장 안 좋은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우리 부동산 시장 완전히 불안전이에요. 불안전이죠.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독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에 의해서 초과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투, 추기, 투기에 투기 의해서 초과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친구 얘기했던 술 먹다가 이렇게 개발될 거야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땅을 산건 실제 그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려고 땅을 산게 아니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실제 이용할 목적은 없고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그걸 사는 걸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인은 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동산 시장에 초과인이 있다는 건 좋은 시장이에요 나쁜 시장이에요 나쁜 시장에, 뭔가 좋지 않은 시장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윤은, 물론 우리가 자격증 따고 일하면서 법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어기라고 하잖아. 중개사법사들이 네. 그런 얘기 안 해? 돈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뭔가 어기면서 뭐 초과윤을 좀 얻어가는 건 좋은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시험 볼 때까지 좋은 시장을 머릿속에 좀 구분할 때는 초과인이 있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닐,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에 의해서 초과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하는데 자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시장 근데 과거 정보만 바로 반영되었다 과거 이전에 발표한 정보만 바로 반영된 시장을 약성이라고 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즉시를 현재라 그래요 옛날에 발표한 거 과거 발표한 즉시 현재까지 바로 반영된 시장을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뭐, 단어도 어렵지 않네요. 과거, 옛날 것만 반영하면 약성. 옛날부터 현재까지 바로 반영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바로 반영되면 강성. 근데 강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 시장이에요. 이상적 시장.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할 건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가 뭐냐. 자, 보죠.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 이 얻을 수가 없고 정상이만 얻을 수 있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해야 초과에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과거로는 초과에 얻을 수가 없고 자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럼 현재 미래로 초과에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으니까 과거 정보로는 뭐만 얻어요? 초과에 얻을 수 없고 정상이윤만 얻고. 맞아요?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초과연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준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연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로는 초과연 얻을 수가 없고.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고. 자, 미래정보. 이 미래정보는 미래에 발표할 내부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LH의 직원이 얘기했던 거, LH의 뭐 친구가 얘기했던 이런 내부 정보, 미래에 발표할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 미래 정보로만 초과연 얻을 수 있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연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성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강성은 정보를 알아봤자 초과연 얻을 수가 없네요. 맞죠?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써야안 써요? 안 써요? 쓸 필요가 없겠네요 정보하려고 돈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성은 핵심에 보니까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어요 정보하려고 돈쓸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네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배웠어요 완전 경쟁의 조건이 뭐다 정동진 가자 이랬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다 정, 동, 진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이네 가지가 완전 경쟁의 조건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네 가지 모두 다 만족을 못해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때 정자가 정보의 완전성이에요 정보가 완전하다 이정보의 완전하다는 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대요. 그럼 정보하려고 돈써야안 써요, 써요? 안 쓰겠대요. 완전도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도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장 중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뭐냐라고 한다면 딱두 개예요. 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뭐? 강성과 완전. 그래서 이두 개가 좀 비슷한 부합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과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둘다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부합되는 비슷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쯤에 해당돼요. 부동산 시장 중강성 이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모든 부동산 시장의 중간성이 아니라, 네, 아프리카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좀, 아프리카 얘기할 때만 좀 미안한데,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네, 안 가봤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이런다고 해보죠. 그럼 나라에서, 야, 그 지역 개발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야, 그 지역 저기 구석에 있는 지역 발, 개발할 거야. 발표했는데, 그 지역의 땅값이 전혀 변화되지가 않아. 그러면, 발표한 즉시의 정보가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럼 반영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죠? 그럼 현재 정보가 반영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죠? 뭐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그럼 현재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시장이에요? 얘는 현재가 반영됐잖아. 그죠? 현재가 반영되지 않은 건 뭐밖에 없어? 약성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발표한 것만 반영하고 현재는 반영되지 않은 시장은 약성밖에 없어요. 약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실제 몰라.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렇게 정보력이 좋은 나라들은 다 중강성쯤에 해당돼요. 근데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가 가장 중요해요. 결국 중요한 건 자,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구분하는데 어떤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는 뭐만 없고 뭐만 없고 정상 이윤만 없고 초과에 넣으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보 분석하는 거 한번 보죠. 자, 시험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을 잘안 써요. 시험에 나오는 건. 자 이전에 공표했던 거, 옛날에 공표했던 거니까 얘를 이전에 공표했던 건 과거 정보라고 하고 공표된 즉시, 발표된 즉시를 얘기하는 거죠 공표된 즉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현재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이 과거와 현재는 공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공표된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표된 정보 얘기하면 과거, 현재를 포함되는 얘기고 이전에 공표한 건 과거 공표된 즉시 얘기하면 현재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뭐예요 미래 정보죠 이건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정보를 내부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때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과거를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거. 과거 정보를 밝히는 방법을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옛날에 발표한 거 발표한 즉시까지니까 이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공표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걸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암기코드 하나 잠깐 해서 가면, 우리 과거에 옛날에 술 많이 먹었죠?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많이 먹었다 술, 과거 이렇게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술자가 나오면 과거 정보 밝히는 거다 술을 과거에 먹었다 지금 뭐 공부하려고 술안 먹어야 되니까 줄여야죠 옛날에 많이 먹었다 술, 과거 그럼 한번 해석해보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떠한 효율적 시장에서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는데 한번 보면 약성, 중강성, 강성 모두 다 과거는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시장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라 반영된 정보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에서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뭐만 얻는다 정상 이윤만 얻는다 결론이 그거네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떠한 시장에서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 뭐만 얻는다 정상 이윤만 정상 이윤만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자 중강성, 강성을 보니까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중강성이나 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연 얻을 수가 없고 정상윤만 없겠네요 자 그런데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고 현재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현재까지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를 알면 초과연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연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딱세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약성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중강성, 강성에서는 초과윤 획득할 수가 없지만 정상이윤만 얻지만 약성에서는 뭐도 얻을 수 있다? 초과윤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뭐 이해하면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고 자 할당효율적 시장 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할당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데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의 단어가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해야 돼요 자 할당은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 나눠지는 것이 효율적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대요 시장에서는 투자가 일어날 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 일어날 건데 어떤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를 가져가는 건 정상이윤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져가는 걸초과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한 대가를 가져가는 건 이건 자연스럽게 나눠진 거예요. 이 할당효율적 시장은 시장에서 뭔가 어떤 행위에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는 배분이 몫이 아주 효율적으로 나눠진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은 초과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초과인을 누군가 가져간다라면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면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봐야 돼요. 잘 나눠졌다는 건 정상적인 부동산 활동에서 가져가는 정상적인 이윤들이 잘 나눠지는 걸 얘기하고 누군가 초과인을 가져가면 누군가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이건 잘나눠지지 못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딱 얘기 나오면 첫 번째가 이거 탁 떠올라야 돼요. 뭐가 없는 시장?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과이윤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투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투기도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할당효율적 시장의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고 야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누군가 특별히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네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고 초과이윤은 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투기도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누가 그랬어? 누구인가? <웃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뭐와 뭐 강성과 완전이잖아요 할당이 없다는 얘기 없었어요 할당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정의할 수 없어요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두개 강성과 완전 뿐이에요 할당 없다는 얘기 없었어요 할당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발려고돈쓸수 있죠 정발려고돈쓸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초과인이 없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데 모든 사람은 모두 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천만 원을 드려야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나만 뒷돈 주고서 십만원술 사주고 이렇게 얻어냈다고 해보죠. 그러면 990만 원을 남들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정부가 공개적으로 자율경쟁에 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정부 알려면 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라 됐다면 라 모두 다 천만 원을 들여서 그 정부를 알아야지 나 혼자만 남들보다 싸게 백만 원을 들여서 그 정부를 알아냈다면 남들보다 구백만 원의 초과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초과윤은 특별한 정의가 없어요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건 초과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보다 많이 가져가면 초과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고 돈쓸수 있는 시장인데 정보비용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정보비용을 있을 수 있지만 정보를 알아낼 때 모두 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알아야지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으면 초과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남보다 이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해석하기로 하고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이거 할당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자, 머릿속에 이해하고 외워놔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어,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투기도 없는 시장 정보비용은 있어요 정보비용 있을 수 있죠 근데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탁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초과윤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수 없냐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초과윤이 있대요 어떤 시장에 투기가 있대요 어떤 시장에 남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대요 얘는 할당이 할당이 아니에요 할당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긴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 개를 잡았어요. 뭐초과윤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싸게 정보를 살수 있냐 없냐 이세 가지의 기분, 기준은 할당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얘가 할당 효일장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보죠. 할당효율적 시장. 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래요. 자, 그러면 이 네모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세 가지. 뭐가 없다. 초과이윤도 없다. 투기도 없다. 남보다 정부를 싸게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 칸 밖은 얘는 할당이 아닌 시장이죠. 얘가 이름이 없어요. 뭐 비할당효율적 시장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냥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모칸 밖은 얘는 초과윤도 있고 투기도 있고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수 있는 시장으로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완전과 불안전을 좀 집어넣어보죠 완전의 조건이 뭐예요? 다정동진, 이 다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 완전의 반대는 불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당이냐 아니냐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완전의 반대는 불완전이고 할당의 반대는 할당이 아닌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완전은 여만큼에 해당되는 거고 완전 경쟁 시장이고 여만큼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완전은 모두 다 할당에 들어가 있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이큰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이라면 언제나 초과윤도 없고 투기도 없고 남보다 싸게 정물 살 수도 없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여만큼이 불완전인데도. 할당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안전도 할당이 될수 있다 그럼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에요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에요 아니죠 할당이면 모두 될수 있고 완전도 될수 있고 불안전도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 한번 해석해 보면 완전이면 무조건 뭐다 할당이에요. 근데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할당이면 두 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당이면 무조건 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죠. 다시 한번 정의하면 완전의 반대는 불완전이에요. 완전의 조건은 다 정동진이고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인 거죠. 할당의 정의는 세 가지예요. 초과윤도 없고 투기도 없고 남보다 정부를 싸게 살 수도 없는 시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당이 아닌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우리가 배웠던 거 완전 경쟁은 우리가 경쟁이 완전하게 있대요 시장에서 경쟁은 뭘 소멸시킨다 우리 지지난주에 2주, 2주 전에 배웠어요 시장에서 경쟁은 뭘 소멸시킨다? 초과윤을 소멸시킨다 맞아요? 초과윤이 100만 원이 있대 그럼 시장에서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완전 경쟁이래요 그렇대요? 야, 그러면 나 50만 원만 가져 내가 할래 야, 10만 원만 가져 내가 할래 결국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정상윤만 가져갈 테니까 내가 할게 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초과윤이 사라지게 된다 완전 경쟁은 초과윤이 없어요 정보가 완전하죠? 다 정동진의 정보의 완전성 정보가 완전해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불안전은 초과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 투기가 있잖아요 독과점도 있고 투기도 있으니까 초과윤이 있다 없다? 있다 초과윤이 0이 아니에요 있어요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죠 그럼 정보하려고 돈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럼 정보 비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보 비용이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야 그러면 초과연이 있는데 왜여는 할당이 될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라 일단 이걸 생각해 본다면 라 이런 거예요 야 불안전이 할당이 될수 있는 이유는 불안전은 초과연도 있고 초과연이 있는데 할당이 되려면 초과연이 없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얘가 될수 있지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이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을 초과윤 얻었는데 이초과윤을 얻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하면 초과을 얻을 수 있었죠 어떤 정보 반영되지 않은 정보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윤 얻으려고 투자했는데 이때 정보 얻으려고 했던 이 비용이 정보 비용이 딱 천만 원이 나왔어요 정보 얻으려고 천만 원을 썼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은 초과윤이딱 천만 원 나왔던 거예요. 그럼 얘는 0이 아니잖아요. 천만 원 있잖아. 있죠. 정보비용도 있죠. 천만 원 있죠. 0이 아니라 있어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라 있고 있는데 얘가 똑같다라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초과윤이있어 없어요. 초과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기할 필요가 없겠네 이돈들여가 정보 알아서 투자해가지고 초과연도 딱 그만큼만 얻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야 그러면 초과연도 있고 정보 비용도 있지만 똑같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투기가 없어지겠네 그럼 얘도 할당으로 쳐줘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할당으로 쳐주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의 조건은 초과연도 0이 아니고 정보비용도 0이 아니고 있는데 있는데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인이 없으니까 할당으로 쳐줘도 괜찮겠네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네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처음 학계론 역사상 처음 등장했던 거예요 야불완전 경쟁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할당이될수 있다라는 질문은 계속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독과점이나 불안전 시장이 할당이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뭐와 뭐가 같아야 돼요. 초과위원과 정보비용이 같으면, 같다면, 실질적인 초과위원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할당이될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완전은 정보비용이 없죠. 그렇죠. 불안전은 정보비용이 있죠. 그러면 할당은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할당은 정보 비용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네 그래서 세모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당은 정보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 안 그래도 괜찮아요 유학집에 다음순환 3 4월때 배울 유학집에 다 있으니까 지금은 딱 보고 어 이해되네 이해됐다는 이제 문장으로 이해하면 돼요 문장으로 우리가 시험 볼건 문장으로 시험 보는 거니까 보죠. 자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죠. 근데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안전이나 독과점. 불안전이 독과점이에요. 얘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수 있다죠. 이때 이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하나 적어놓을 건데. 뭐와 뭐가 같다면 초과 이윤과 불완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불완전에서 그 초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보 비용이 같다면 같다면 불완전도 할당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죠 맞아요 맞죠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불완전도 할당이 될수 있다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다고 라 얘기해야지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세개 얘기하는 거고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결론은 존재할 수도 있다 맞네요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두개 뭐하뭐 완전과 강성 이두 개만 정보비용이 없다 자 결론은 이제 이제 마지막 핵심 네모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과 투기가 존재한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이 말이 나오는 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할당이 될 조건은 초과이윤도 없고 투기도 없고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수 있냐 없냐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지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다 정동진을 만족하면 완전,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어 나올 줄 알았어라고 접근해야 돼요. 그냥 그러네 맞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 단어에서 초과윤이 있냐 투기가 있냐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수 있냐 이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임으로 불안전하니까가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 안한 사람을 이 질문을 내면 오 당연히 맞지라고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독과점이발생함으로초과윤이 발생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초과인 존재하는 건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당율 적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불안정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인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이 말은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인 거예요.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제 설명 듣고, 오, 대충 알겠다. 아, 느낌이 오네. 그러니까 결론은 할당이냐 아니냐와 완전과 불완전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만 다른 얘기를 한번 겹쳐서 우리가 이해해 본것 뿐이에요 완전 불안전과 할당이인과 할당이 아닌 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결국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완전은 이상적 시장이에요 이상적인 시장 그러면 존재할 수가 현실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건 이상적인 시장이라 현실에 존재하지 않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불완전이지만 할당으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불완전이지만. 초과이윤도 있고 정부비용도 예전히 존재하지만 할당 쪽으로 가게 되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는 불완전인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완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할당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더기까지 우리 시험 문제 응용 질문 나온 적은 없고. 자 잠깐 복사 한번 해보죠. 근데 알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다라는 착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집에가 다시 읽어보고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해 보면서 아 내용들이 다 이해되고 문제 풀려져야 이게 아는 거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다음 순환에 다시 3, 4월 달에 딱 다시 배울 때아 이제 안 틀리겠네 확신이 쓰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뭐가 반영되면 과거 뭐가 반영되면 과거와 현재, 강성이 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정보가 반영돼야죠 강성과 비슷한 시장이 뭐가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얘 둘은 들다, 정보를 알고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딱두 개, 강성과 완전 초과인을 얻을 정보는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약성에서는 과거 반영됐으니까 과거로는 초과에 넣을 수가 없고 현재나 미래 정보로 초과에 넣을수 있다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과거 현재로 초과에 넣을 수가 없고 미래 정보로만 초과에 넣을수 있다 강성은 뭔 짓을 해도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두개 한번 풀어보죠 자실판 보고 같이 문제 풀어보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거 과거를 알아내는 분석 이걸 뭐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 술은 과거에 먹었다 자 약성에서는 자 약성이라면 과거가 반영된 거죠 과거만 반영된 시장인데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건 투자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투자하면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반영된 정보를 투자 분석한 거죠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에 얻을 수가 없다, 어렵다, 어렵다, 없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얘는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는데, 자,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공표되는 즉시, 무슨 정보? 현재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정보가 가격에,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아요. 과거 현재가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당연히 현재도 가격에 반영된다. 맞죠? 맞아요? 자, 4번. 중강성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인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무슨 정보? 미래 정보죠.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죠. 과거 현재 반영됐으니까 미래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므로, 맞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반영됐으므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정상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뭘 획득하기 어렵다?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 정상 이윤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상 이윤만 얻는 시장이죠. 정상 이윤만 얻는 시장이지.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5번이 틀렸고. 15-2번 보죠. 자, 할당율적 시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 잘 나눠졌으니까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다 투기가 없다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수 없다 이렇게 딱세 가지 정의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소수 투자자가 남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뭐가, 뭐냐 가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초과인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완전 불안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할당이에요. 할당이 아니에요. 할당이 아니다라고 해야죠. 남보다 싸게 정부를 살수 없어야 할당이고 남보다 값싸게 정부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할당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독과점 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이죠 독과점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거죠 불안정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다 조건이 뭐예요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과 뭐가 정보 비용이 같다 라면 실질적인 초과인이 사라지니까 투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할당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이 발생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죠 역시 또 나왔어요 투기가 있냐 없냐 초과인이 있냐 없냐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지 완전 불안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3번에 이 3번 질문을 공부안한 사람이 보면 야 초과인 발생하는 거 불안전하기 때문이지 어,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은 완전과 강성 두 개뿐이라 그랬고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맞죠 완전은 언제나 할당돼요. 근데 반대는 언제나 될 수는 없어요. 할당은 언제나 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불완전도 할당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자, 쉬었다가 정보 연재 같이부터 보죠.